로마서 9장 15절 16절 모세기 이르시되 내가 극률이 여길 자를 극률이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길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오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오 오직 극률이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찬송가 400장 험한 시험물 속에서 험한 시험물 속에 주시고, 노한풍파지나도로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고 이 품어주시고, 어한풍파지나도 권세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 풍파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길에 빠지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한날도 극률이 어겨주셔서 또 이렇게 눈을 더 살아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을 허락하신 뜻이 있으신 줄을 믿사오니이 한날 살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영적인 눈을 활짝 열어주셨고, 주님, 나의 마음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엄마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옳은 길 의의 길을 갈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정말 나의 모든 상황과 처지와 형편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이 하루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순간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이 한날도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 으로 기도합니다. 아멘.